어, <웃음> 아, 맞다, 준비물. 음, 보자, 오늘 준비물이, 음... 어, 이건 요즘 유행한다는 오뚜기 캔디? 이건 못 참지? <웃음> 다 모았다. 왔다 갔다 정말 깜찍해. 아니. 니네 얼굴이 더 깜찍해 어우 어, 깜짝아! 갑자기 하래 뜬금없이 에 장난 장난 아까부터 근데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건 말이야 <웃음> 아나 이거 알아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와 오뚜기 아시는구나 <웃음> 어 얘들아 아니요 아니요 너네 뭐 먹지? 어? 뭐 먹어? 내한 네, 입만! 이건 뭐냐? 땅콩인가? 이게 뭐지? 오락가락하는 게꼭 차별이 정신 상태 같은데 스카어 <웃음> 아. <웃음> 땡땡아 그이아 완전 웃겨 아, 차별이도 갑자기 착해졌다 나빠졌다 하잖아 <웃음> 완전 웃겨 스카이? 어 김니야 이건 오뚜기라고! 오뚜기? 오뚜기 3분칼은 나도 좋아하는데 스쿠어! 아, 짜증나 너같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애랑 못 놀겠다 살! 그래서 오뚜기가 뭔데? 에?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오뚜기 캔디에서 랜덤으로 귀여운 캐릭터 옥뚜기가 나온대 귀여운 거? 그럼 나도 뽑아볼래 그래? 나도 가지고 싶었는데 우리 사서 누가 더 좋은거 나오는지 내기하자 a f e w m o m e n t s l a t e r 어 저기 캔디 있다? 아 그럼 우리도 사자. 그래. 어? 응? 네 저거 질 아니야? 게 요즘 인기가 많다고는데질을할 줄이야. A few minutes later. <웃음> 오뚜기 팔아요 오뚜기 어? 할아버지 오뚜기 팔아요? 음 그렇단다 이 할배가 직접 만든 오뚜기 캔이란다 하나씩 사가렴 에? 그런데 우리가 보던 오뚜기랑은 좀 다른데 할아버지 이것도 캐릭터 나와요? <웃음> 당연하지 오뚜기에는 캐릭터가 나와야지! 오. 형제 음, 이거 하나 주세요 어, 저는 이거 네개 주세요 엄마 아빠 동생한테도 하나씩 줘야지 음 그래 그래 여기 <목소리> <목소리> 에이 그럼 수고하세요 꿀. 나도 집가야지 아주 귀여운 오뚜기가 탄생하겠구만 스컬. 반갑습니다! 아니니 나한테도 드디어 오뚜기 캔디가 생겼어. 한번 까봐야지. 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이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에누누누누누먹누누누누누누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두두. 응? <웃음> <웃음> 그 사탕이나 먹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 내가 오뚜기가 되었잖아 만약에 리아도 이 캔디를 먹는다면 나처럼 변하고 말거야 안돼 리아야 탱탱아 어디가니 그데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미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 뭐? 그 사탕이나 야어야겠다미야야야야야야야야야 굉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웃음> 이건 버려야겠다 아, 진짜 못생겼어 너 설마 그 사탕 먹었어? 어? 뭐야 장난감이 말을 한다 <웃음> 나야 댕댕이그 사탕을 먹으면 오뚜기처럼 변한다고 뭐? 어? 너 몸이.. 응? 그래 요류야 그래서 오늘 학교는 어땠어? 아, 요즘 오뚜기 캔디가 되게 유행하는데 친구들이 오뚜기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놀았어요 오뚜기? 그거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어? 오뚜기 캔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 안에 오뚜기 사탕이랑 장난감이 들어있어요 그래? 어휴 그럼 리아가 사왔나보다 그러면 한번 열어보자 음..뭐가 있을까? 어? 뭐야? 음... 장난감은 없고 사탕밖에 없네? 장난감은 리아가 가지고 간거 아냐? 어이 그런가? 뭐야? 기대했는데 사탕이나 먹어야겠다 엄마도 하나 드세요 응 음, 그래 <목소리> 얘들아, 아빠 왔다. 와. 문이 어! 어! 거기서는 뒤뚱! 뒤뚱! 뒤뚱! 뒤뚱! 어! 뚜기 괴물이다! 어! 여보! 엄마 저요 어! 리아잖아! 여보! 어! 요루루! 리아가 통소 너무 많이 먹어서 굴러갈 것 같았는데! 굴러다니네? 에? 뒤뚱! 뒤뚱! 뒤뚱! 어왜 아, 오뚜기가 된거야! 요로로 큰일 났어! 니네 엄마랑 어 아, 니네 오빠가 오뚜기가 돼서 뒤뚱뒤뚱 뒤뚱 뒤뚱 뚱뚱뚱뚱 아니 우리 가족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진짜 굴러다니는 거야? 어, 진짜 끔찍해. 어, 비켜. 저거 갈 거니까. 어. 거기서는 뒤뚜 어, 이러지 마. 어, 어 아빠, 그렇지 말고. 저기한개 남았거든요. 아빠도 오뚜기 캔디 먹으면 오뚜기 캐릭터가 될수 있어요. 아빠도 먹어봐요. 아, 내가 그런 거왜 먹어? 안 먹어? 먹어. Much, much, much later. 어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스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뚱, 띠뚜띠가띠었 띠뚱, 띠이 그만 따라와. <웃음> <웃음> 아 진짜 무섭다 이거 근데. <웃음> <laughs>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